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규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지금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소 60세 이상 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매우 심각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흔히들 노후 빈곤율이라는 표현을 쓰죠.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가운데 본인의 월 소득이 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인 분들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바로 노인빈곤율이라고 하는데 그 노인빈곤율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자그 이야기는 얼핏 좋아 보이죠. 그런데 왜 개선되었느냐 하는 내용을 보면 참 슬퍼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노후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재정적으로 좀 편안해야 하잖아요. 왜? 돈을 벌수 있는 기력도 떨어지고, 그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가난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85세 이상부터는 노후 빈곤율이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상담을 받다 보면 조금 있다가 연금을 받을 예상 예정인데요 10년을 받는 게 좋을까요? 20년을 받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물론 다른 자산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연금을 빨리 받고 끝내는 것은 그 이후를 생각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수치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고령화,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국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즘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고갈될 위험에 처해 있다. 자, 그런데 이 노령인구를 국가재정으로 언제까지 떠받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에 자산관리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65세부터 은퇴한다고 해도 30년이면 95세입니다 30년, 30년 대단히 깁니다 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 35세였잖아요, 그죠? 35세부터 30년이 지나서 65세인데 지금부터 또 30년은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그래도 나는 85세 이상 안살 거야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자, 돈이 오래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합니까? 만약에 85세 이상 나는 안살 거야 그런데 85세 이상 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돈이 오래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최소한 1세는 계획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노후는 점점 길어지고 이 길어지는 노후 때 그때까지 내가 뭐 60세에 계속 일을 하시던 그때까지 내가 준비한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핵심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노인빈곤율 아까 개선되었다고 했죠. 단순하게 보면 2011년도에는 49.18%, 약 50%에 가까웠다고 하는데 10년이 지나는 사 2022년에는 38.97%로 약 1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개선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아주 기가 막히고 슬퍼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 노동 활동이 활발한 세대가 노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60세는 말할 것도 없고 65세, 70세까지도 일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지금도 노후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돈을 내가 몸으로 떼어야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노후 빈곤율이 개선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슬프기 짝이 없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기초연금 인상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도 고갈 위기에 처해 가는데 국가의 재정으로 운용되는 지급되는 이 기초연금이 계속 보장이 되겠습니까? 보장이 안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내가 준비하는 연금의 차이에 따라서 은퇴 자산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후에도 부의 불평등이 굉장히 그 격이 커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나라는 노동 인구 즉 노후에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예, 근데 한국은 노인 소득 중에서 노동 소득,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소득의 비중이 전체에서 42.8%라고 합니다. 즉, 100만 원에 내가 돈이 필요해 할 때는 내가 42만 8천 원은 내가 일을 해서 벌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이웃 일본은 30.5%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24.7%, 영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해라고 할때 노후에 영국은 한 10만원 정도는 내가 일을 해서 벌고 평균적으로 나머지 90만원은 공적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이런 등등의 공적연금으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 내가 일을 해서 벌고 있다라는 것은 꼭 생계의 필요성이 아니라 소일거리, 취미활동 그러다 보니까 돈도 조금 벌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캐나다, 호주도 한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비하면 한국은 노후에도 몸으로때워야 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많다. 이것은 매우 슬픈 이야기죠. 반대로 공적연금 소득, 즉 노후 생활비에서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등으로 받는 소득은 얼마나 차지할까? 한국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면 29만 7천칠 29.7%인 반면에 일본은 두배 이상 63.3% 미국도 64.8% 영국은 더 높습니다. 76.6% 캐나다, 호주도 다 70% 내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노동소득이 노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떨어지거나 또는 노동소득이 많아지는 것은 노후재정의 부의 불평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요, 이 베이비 부머, 우리가 출산이 애들이 많이 출산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1965년에서 1974년생, 지금 50대면 50대, 이 50대가 10년 후부터 이제 서서히 노인에 진입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60세, 65세, 70세 가까이 다 일을 하는데. 더 젊은 50대가 아무래도 더 기력이 좋겠죠. 상대적으로 점점 개선되니까 이분들이 또 노인 인구에 접어들면 노인 인구에 포함이 되면 갈수록 노인 인구의 부익부, 빈익비는 커질 것이다. 국가가 도와주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산을 관리하는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은퇴 이후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시대의 은퇴 자산의 관리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60대 자산. 이게 그 전에 준비했던 돈이든 지금 일을 해서 벌고 있는 돈이든 이 60대 자산을 80세 이후로, 80세 이후로 잘 이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여기에서 잘 이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돈의 실질 가치를 잘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잘 이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 돈의 실질 가치는 1, 2년은 못 느낍니다 못 느껴죠 그런데 20년, 30년은 크게 느끼죠 예, 근데, 3, 40년 전에 대학 등록금, 대학 등록금을 보면 국공립은 20만 원이 안 됐죠. 사립은 50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 4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한 10배 정도로 크게 높아졌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돈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졌다. 대학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는 굉장히 긴데 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때이 은퇴 자산들 여러 가지 있죠? 연금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 또 뭐, IRP, 또 연금펀드, 퇴직연금 등등이 있죠. 이 은퇴 자산들은 우리가 인, 인출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연금 자산의 인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 자산의 인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써야죠. 돈을 쓰면서도 남아있는 돈을 계속 굴려가야 됩니다. 운용. 남아있는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만 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돈의 실질 가치. 그래서 다음에 제가 연금 자산의 인출 전략, 황금율 3%, 4% 룰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 3, 60대의 은퇴자산을 80대 이후로 잘 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연금 자산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 내 돈을 빼먹으면서 또 내가 받는 연금액이, 매달 연금액이 불어나지도 않는 연금 자산이 있고, 정반대로, 정반대로 내 돈도 불어나면서 또 내가 받는 연금액도 불어나는 자, 이런 연금 자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금 자산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내 돈도 불어나면서 원금, 원금도 불어나면서 내가 받는 연금도 불어나야 매달 받는 돈도 불어나야 돈의 실질 가치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맞춰 가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은퇴 이후에 자산관리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 고령화 시대 노후를 살아가는 그 시간은 매우 길다. 그 시간 동안에 은퇴자산을 잘 이전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잘 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핵심은 돈의 가치를 잘 보존하면서 이전하는 것이다. 내 돈을 불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연금도 불어나는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보셔야 된다. 자 그것이 핵심이고 돈판 가게도 가끔씩 어떻게 하면 은퇴자산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은퇴자산 관리에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